아우 요즘 맨날 너무너무 신나요. 너무 맛있는 거, 요즘 더 많이 먹으러 다니니까요. 오늘은 치즈 등갈비가 유명한 함지박에 왔습니다. <웃음> 아, 맛있겠다. 이거 치즈, 치즈, 치즈 등갈비인데, 이게 보통 맛 지금 시켰거든요. 매운 거는 밥술이 맵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맛 시켰고, 아, 밥이 있어야지. 이 <웃음> 밥을 일단 먼저 비비고, 근데 여기 이름이 왜 함지박일까? 나 그게 너무 궁금하네. 1993년도 2003년도 아무튼 한 거의 17년에서 20년 사이가 아 뜨거 씨. 어머 어머. 날치 되게 많이 들었어. 김도 엄청 많고 초밥 이탄으로 생각이 났는데. 아 뜨거. 아 뜨거. 어머 어머. 아이씨. 잠깐. 만 이거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정말 지 이상하다? 왜 치즈가 매운 거 같지? 이게 피클이나 그냥 고추가니라 할라피뇨냐? 어머 이거 매운가봐. 치즈도 매콤해. 치즈 등갈비를 제대로 즐기려면 퐁듯처럼 치즈를 듬뿍 발라먹는 게 포인트예요. 매운맛은 중화되고 고소한 맛은 깊어집니다. 치즈가 굳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버너가 항상 대기 중입니다. 데워 먹으면 됐죠 치즈가 부족할까봐도 걱정하지 마세요 3,000원에 리필 가능 그렇다고 눈치 없이 너무 퍼먹지 마세요 우리 인연이 여기서 끝일지도 몰라 볶음밥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나 볶음밥 못 먹었다 야 이거 등갈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웃음> 있는데 닭발 매운 닭발 생각난다 이 밑에 이제 좀 늘어붙을까봐 양파를 갖다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약간 검붉은 듯한 그런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가 지금 그냥 간장 소스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언뜻 보면 근데 고추장 베이스로 또 들어갔겠지 분명히 매운맛이 있는 갈비니까 음, 음, 와 야들야들 촉촉하고 꼭닭 음, 다리살을 먹는 딱 그런 기분, 그 느낌, 그 식감, 그 맛. 오, 음, 와 맛있다. 와, 보통 맛이 이 정도면 매운 맛은 <웃음> 이게 지금 약간 신라면보다 좀더 매운 맛, 열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맛. 어어 어. 보통 매운 맛이거든 이게 안 매운 맛은 없어 보통 매운 맛부터 시작하니까 응 <웃음> 음. 음. 갈비 자체는 굉장히 먹기 좋네 살도 많고 음. 아. 굉장히 뜨거운데 떡볶이를 이 양념을 한번 치즈랑 아 치즈 눌어붙었다 음남 <웃음> 솔직히 양념으로는 저번에 영등포에 등쳐먹는 가요비 거기보다는 양념이 이 집이 훨씬 낫네. 약간 바비, 바베큐 맛 같기도 한데 그거랑 은좀 다르고 고추장.. 고추장 맛? 고추장 맛 있고 달달한 맛이 있으면서 끝에 매운맛이 탁 치고 올라오는데 그 맛이 굉장히 감칠맛을 올려줘가지고 계속 먹게 만드는.. 어 이거 추가로도 먹겠는데 밥이랑 밥을 입에 넣고 이게 먹고 싶은데, 입안에 남는 그 갈비의 맛을 놓치기 싫어서, 그리고 지금 이게, 와, 날채알 중학밥이 너무 맛있어. 날채알이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도 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입안에서 빠자작 빠자작 그 씹히는 식감도 좋고, 맛도 괜찮고, 비린맛도 전혀 없고, 정말 이 풍부한 김 때문에, 엄청 잘 어울려 이거 약간 코우슬러처럼 마요네즈 베이스가 들어간 새콤한 양배추 절임이고 이거는 그냥 무인데 직접 만드는 것 같아 아 이거 얹어서 먹어도 맛있겠네 나봐 <웃음> 장갑 끼는 것도 풀어요 자 이거 하나 딱 해서 밥을 하나 얹고 자 이렇게 올려서 아주 맛있게먹어이아게렇게요렇게이려서 음. 음. 음. 응. 음. 매운맛을 주문시켜주긴 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밥맛이 너무 올라온다. 따로 먹네, 나. 고죽어도 <웃음> <곧> <웃음> 장갑 벗기 싫어가지고. <웃음> 어머, 굳었어? 그 사이에? 어우, 더 하면 치즈 탈것 같아. 자, 이때 바로 이렇게 푹. 우와, 찍었어, 올렸어. 잽싸게? 음